제가 나온 이유는 다음 공연이, 다음 공연이, 어떻게 보면 히든카드? 약간, 누가 누가 더 더럽나? 약간 이런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팀이 있어서, 지금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시는 분? 신청? 직업 얘기하지 말고요 네. 이렇게 제가 뭔가 질문을 해주시면 은 열심히 손을 들어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 누구 닮았을까요? 지윤 와, 자, 나와주시겠어요 지윤아? 어, 뭐지? 이거 뭘까 이거? 이거 뭐지? 한다자자 아 네. 아 네. 아 저는 그냥 법고감면서 만족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하고 아, 아, 아, 원래 제가 아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신부님이 자기가 저보고 하나 해놓고 지금 자기가 하고 갔거든요 저는 다른 게임을 해야 돼요 다른 게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춤을 제일 잘 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섯 명만이 앞으로 빨리 모실게요 5명... 네. 네. 준비 시간이 조금 길어서 약간 한분한분 한분 일단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구동성당 중부등부 교사회에서 어 임하고 있는 이건용 배드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모의 임원 이소희 크레센시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사온 무지영이라고무지영도 해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혜렘이 혜렘이 있어요? 없어요? <웃음> 알겠어요 네, 다음 저는 대흥동품방 중부동부의 미모와 얼굴을 맞고 있는 <웃음> 정리가 니다 치워줘, 치워줘. 저는 제일 소모가 게 다니고 있는청요사울모서 만든 음지다 여기 첫 단원이요. 집중이요. 다시 위험쩍거한 바요. 저는 보경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만 년이반 정서경 마르젤리입니다 네, 저기 최은소 아이 한명 나온 것 같은데, 이름이 뭐예요? 여기, <웃음> 여기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웃음> <애기> 이름이 뭐예요? <웃음> 이 녀석이요. <웃음> 네, 일단은 비밀의 쌓인 우리 참가자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잠깐의 막춤 타임을 보고 이따가 이제 관객들의 환호성으로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춤춰주시면 됩니다. 네, 음악 주세요. 아 이거 뭔가 선물 <목소리> <목소리> 이거 사람을 더 바꿔야 될 <목소리> 다시 한번 기회 줄까요? <목소리> 다시 한번 <목소리> 다시 한번 그럼 기회를 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음악 주세요 자 어머니 어머, 자제하요 아까 한장 열심히 네. 자, 이제 여러분의 호응으로 순위를 뽑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참가자가 잘했다 박수와 호응 한번 주세요 자 2번 우리 어머님이 잘했다 박수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영서가 괜찮니? 영서가. 아 네, 다음, 우리 3번 우리 친구가 잘했다! 우리 4번 여자친구가 잘했다 호응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미모와 많은 걸 담당 아빠 거짓말하면 안돼 우리 민영이가 잘했다! 이거 위험한데요? <웃음> <웃음> 아, 자, 다음 우리 친구가 잘했다. 다시 한번 호흡 한번 주세요. 다음 우리 마지막 친구가 잘했다. 호흡 주세요. 아,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우리 어른들은 너무 한잔 하신 것 같아가지고 어른들은 못 드리겠고 우리 친구들만 한잔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받아가세요 끌어내 끌어내주세요 권영쌤 어, 끌어내주세요